이어서 8장에, 8장에 구연산 회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연산 회로가 왜 중요하냐? 구연산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이 용어를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백과사전에서 보시면은 구연산은 사이트릭 애시드입니다자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구연산의 이 구연 그러는 구자는 뭐 구미 기자 구자 이런 형글 글자입니다. 연자는 뭐 구연 연자 혹은 뭐 레몬 이런 연자를 썼는데 이것은 에 구연 이라고 그는 레몬 비슷한 과일이 있습니다. 이걸 사이트론 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 사이트론 을 의미하는 한자에서 구연산 이라는 용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연산을 화학 분자식으로 쓰면 은 어떻게 쓸수 있느냐 어 시트로산이 어떻게 발견되었느냐 어, 1784년에 에, 카를빌헬름셀러가 레몬주스로부터 최초로 분리해서 시트로산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레몬 드셔보시면 새콤하지요 산산 맛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콤한 산맛의 주성분인 이 사이트리게시드 구연산이 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분자 이 구조식을 일단 봅시다. 자, CH2COOH, c COH, o o h OH, OH, 알콜, CH2COOH,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가지고 있는 사이트리게시드, 시트, 시트레이트가 구연산 회로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합성이 되느냐? 여기야. 옥살로 아세테이트, 옥살로 아세테이트, COHCOCH2COO. 탄소 하나, 둘, 셋, 네 개. 자, 옥살로 아세테이트, OAA 옥살로아세트산이 아세칠코A CH3CO 이걸 아세칠 그래요 SCOA 약자로 코엔zym입니다 조효소 자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지만은 이 부분을 풀어서 쓰면은 굉장히 긴 구조식을 가집니다 일단 아세칠코A와 옥살로아세트산이 반응을 해서 시트루산이 만들어진다 자, 이 단계를 이제 우리가 이번 장의 구연산회로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구연산회로는 다른 말로는 다른 말로 용어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TCA 회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TCA, Tricarboxylic Acid Cycle, 약자로 Carboxylic Acid, 구연산에 카복실산, COOH, 카복실산. 을세개 가지고 있다 구연산 구조식의 카복실에 시드 카복실산을 3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tca회로 라고 이름도 부릅니다 tca회로 라고 부르고 또 다른 용어로는 이 사이클을 최초 연구했는 사, 학자가 크랩스 라는 학자의 이름을 붙여서 크랩스 회로라고도 이름을 부른다 같은 용어입니다 자 구연산 회로 혹은 TCA 회로 혹은 크랩스 회로 라고도 부른다 불려진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TCA 구연산 회로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자 피로부산까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포도당에서 피루부산까지 해당 과정 10단계 반응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루부산이 이제 아세칠코에이로 변화되고 옥살로 아세트산과 아세칠코에이가 반응해서 구연산 사이트리게시드가 만들어졌어. 자, 이 회로를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자료입니다. 그림 8-12의 구연산 회로의 각 과정 그러면서 나와 있죠. 각 과정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각 단계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외운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되, 자, 중요한 거, 옥살로 아세트산 구조식 그리세요. 아세칠코에이 CH3COSCOA 그리시고, 그리고 구연산 생성 효소에 의해서 아세칠코에이와 옥살로 아세트산이 반응을 해서 구연산이 만들어졌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아이소구연산이 시스아코니트산을 거쳐서 아이소구연산 아이소구연산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아이소구연산 탈수소효소 그러면서 탈수소효소 탈수소효소 CO2 한 분자 제거되면서, 아이소 구연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탈수소 효소에 NADH1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알파키토 그루타르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알파키토 그루타르산이 숙신일 코에이가 만들어집니다. 탄소 하나 또 CO2 제거됩니다. 탄소수가 제거되면서, 알파키토그루타르산 탈수소효소에 의해서 NADH 또 1몰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숙신일코에 의해서 숙신산으로 되면서 GTP1몰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숙신산이 푸마르산으로 바뀌면서 숙신산 탈수소 효소 그러니까 탈수소 산화되면서 FADH2가 1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푸마르산이 말산이 되고 말산이 옥살로아세트산으로 바뀌면서 말산 탈수소 효소에 서 NADH 1몰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NADH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 세 과정. 그 다음, FADH2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 GTP 만들어지는 과정. 자,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자, 구연산 이 e 사이클을 돌고 나면은, 구연산 회로에, 자, 8개 반응을 다 마치고 나면은, 아세칠코에이 자, 여기에서 아세칠코에이가 피루부산이 아세칠코에이로 만들어져서 아세칠코에이가 옥살로세트산과 반응해서 구연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아세칠코에이로 가지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 만들어지는 것이 NADH3몰 FADH21몰 GTP 1mol. 자, 이건 좀 기억합시다. 아세칠코에이 한 분자에서 3mol NADH, 1mol FADH2, 1mol GTP. 자, 생성되었습니다. 생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각 단계에, 단계별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모든 걸다 기억을 하신다는 건 거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 한번 봅시다. 피루부산이 피루부산이 아세칠코에이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NADH1 몰이 만들어집니다. 생성됩니다. 이때 피루부산에 NAD 플러스가 반응에 참여하고 코엔자임 A입니다 코엔자임 조효소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자 필요한 부분이 보세요 TPP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터입니다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터 그 다음 리포산 마그네슘 여기도 마그네슘이 또 필요합니다 관여되는 효소 이름은 피루부산 탈수소 복합체 자 이렇게 해서 이 반응이 피루부산이 아세칠코에 만들어지는 과정에 NADH 생성되어 나옵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관여되는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에는 자, 어떤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의 구성 효소와 조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첫 단계 이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TPP 그런 것이 나오죠. 티아민 피로 포스페이터 티아민 피로인산입니다. 티아민이 뭡니까? 바이타민 B1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B1이 필요로 하다. 그다음 두 번째 다이하이드로리포일 아세틸전이효소 여기에 관여되는 조효소가 리포산. 그다음 조효소 A 코엔자임 A입니다. 그다음 또 나오는 것이 FAD가 필요하잖아요. 프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 NADH도 필요하죠 NADH가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NAD 플러스가 필요합니다 그럼 첫 단계 반응에서 필요한 것이 FAD, NAD 플러스, 코엔자임 A, 리포산, 티아민, 피로인산 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체를 형성해서 자, 첫 단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합체에 관여되고 뭐 상세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면 그냥 한번 이름은 들어보았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탈수소, 피로부산 탈수소 효소의 다섯 단계 반응을 지금 자 여기에 그려뒀습니다. 다 이해하시기 힘들어요. 티아민, 자, 어떻게? 자, 이 부분이 티아민입니다. 피로인산입니다. TPP 티아민 피로 인산 이런 구조를 가진 물질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FAD, NADH, 코엔자임 A 이건 여러분 한번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효소 조효소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자 조효소 코엔자임 A가 조효소 A C-O-A-S-H 여기에 S-H는 S는 황입니다. S-H O-H를 알코올기라고 부르죠. S-H를 우리가 싸이올기라고 싸이올기라고 티올기라고도 이름을 부르죠. 자 이겁니다. 자 어때요? 여기야 SH, 싸이올기가 있잖아요. 자, 조효소 A를 자이 부분을 전부 다 약자로 하고 끝에 SH, COSH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세칠코 A를 아세칠, 그는 CH3CO 이 부분이 아세칠기입니다. S C O A 그러는 부분이 여기 코엔자임 A입니다. 근데 코엔자임 A가 끝에 S H 요 부분이 요 S H 되어 있는 코엔자임이 자 아세 아세틸기와 반응을 해서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S C O A 자이 부분이 코엔자임 A 부분이 자 이런 결합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보시면은 이게 이것이 아미 아데노신 아데노신 아데닌 오탄당 아데노신 인산기 그러니까 삼오이 인산 인산기 들어있고 그 다음 여기에 자요 부분이 판토텐산이고요 판토텐산 그 다음 요건 시스테인, 시스테인으로 되어 있는 시스테인 아민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판테테인 혹은 자 이쪽까지를 포프라임 포스포 판테테인 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결국에는 조효소 A가 이와 같이 복잡한 물질입니다 자 조효소 A 약자로 이렇게 COASH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조효소 보셨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볼 부분이 자이 부분은 우리가 자주 언급이 되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FAD 그럽니다 플라빈아데닌다인뉴클레오타이드 약자입니다. 플라빈 아데닌 자요 부분이 플라빈 모노포스페이터 요 부분이 아데닌 포스페이터 그러니까 플라빈과 아데닌이 인산기 두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다인뉴클레오타이드 FAD 우리가 FADH2 뭐 NAD, FAD, NAD. 자이 물질 아데닌, 아데닌, 자, NADH, NADPH. 자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야 AMP 아데노신 일인산 아데닌 오탄다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자 NAD 코친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니코틴 아마이드 요 아데닌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여기는 NADPH는 자, 니코틴 아마이드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 인산기가 자, 여기에 보이죠. 그래서 NADPH와 NAD, NADH, FAD, FADH2.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물질이냐를 한번 보고 들어가자. 자, 구연산 회로 각 과정입니다. 자,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하, 기억을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앞쪽에서 보셨죠? 우리가 몇 단계는 좀 기억을 하자. 기억을 하자. 자, 그 단계만 우리가 좀 눈여겨봅시다. 눈여겨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구연산 이 TCA 사이클을 돌고서 최종 결과 물질은 뭐였나? 우리가 앞쪽에서 봤습니다. 자, 이거였습니다. 앞쪽에 아세칠코에이가 궁극적으로 3mol NADH, 1mol FADH2, 1mol GTP 만들어낸다. 그럼 에너지, 구연산 회로에서 에너지 생성은 얼마가 되느냐? 자, 여기에. 자, 포도당이 피루부산을 만들면서 이몰 ATP 만들었고 이몰 NADH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루부산이 아세칠코에이로 변환되면서 NADH 1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세칠코에이가 TCA 사이클 구연산회로 돌면서 3몰 NADH 1몰 FADH2 1몰 GTP 자, 이걸 1,2를 전체 다 합하면 피루부산으로부터 친다면 피루부산으로부터 TCA 사이클을 돌았다 하면 4몰 NADH FADH2, GTP. 자, 피루부산부터 있냐, 아세칠코에이부터 있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에너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꼭,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한개 피루부산으로부터 ATP를 생성한다면, 자, 한개 피루부산으로부터 ATP를 생성한다면은 NADH는 1몰이 2.5 ATP 만듭니다. 그러면 4 곱하기 1 2.5 플러스 FADH2 FADH2 1.5몰 GTP 1몰 합하면은 12.5 ATP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합시다. 자, 아세칠코에이로부터 피루부산으로부터 에너지는 12.5. 자, 12.5. 그 다음, 구연산회로 조절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조절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붉은색은 억제시킨다는 얘기고요.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은 촉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연산 회로를 촉진을 시키냐 억제를 시키냐 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떨 때 촉진을 시키고 어떨 때 억제를 시킬까요? 피로부산이 이렇게 구연산 회로를 돌때 많이 만들어져 있는, 있는 물질이 ATP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TP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ATP를 만들어라고 이 구연산 회로가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가 그러니까 ATP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 아세틸코에이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 NADH가 많이 생산, 생성되어 있다 지방산이 많이 생성되어 있다 이러면 은이 구연산 회로를 억제시킵니다 당연히 그래서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에이 되는 것을 억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촉진시킬 경우는 ATP 아닌 AMP가 많다든지, 코엔자임 A가 많다든지, NAD 플러스가 많다든지, 칼슘이 많다든지 하면은, 자, 이 피루산이 아세칠코에이로 빨리 만들어라. 촉진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물질이 억제시키고 촉진시킬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어서 나머지 부분 자, TCA 사이클이 왜 중요하냐 에너지만 얻는 데 사용되는 회로가 아닙니다 에너지 이외에도 진짜 중요한 동화작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질을 우리 몸이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떤 물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예를 자, 여기에서 뭐 구연산 회로가 동화작용으로서 작용 역할을 하는데 자, 이 경우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로서 한번 보세요 자, 피루브산 아세칠코에이로 구연산 OAA에서 아실코에이 반응해서 구연산, 알파키토그루탈산, 숙신일코에이, 뭐 부말산, 뭐 말산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때야 한번 보세요. 알파키토그루타르산은요, 그루탐산으로, 그루탐산은 글루타민, 프로린 아알기닌, 그다음에 퓨린 염기 합성하는 물질로 작용 물질로 쓰여집니다. 구연산 마찬가지 보세요. 구연산 분해 효소에서 아세틸코에이가 되고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합성 물질로 사용됩니다. 피루브산이 옥살로아세트산으로 피루브산 카복실라이제에 의해서 옥살로아세트산이 만들어서야 아세틸코에이와 반응해서 구연산 이 TCA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다음 피루부산이 말산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옥살로아세트산이 보세요 PEP 포스포인을 피루부산으로 돼서 글루코즈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 옥살로아세트산이 아스파르트산, 아스파라긴 메치오닌, 어? 리신, 트레오닌이 필수 아미노산인데 필수 아미노산인데 인체에서는 만들지 못하지만 인체 아닌 다른 쪽에서는 이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PP로부터 페닐알라닌뭐 트립토판 필수 아미노산이잖아요. 만들어내잖아요. 자 이렇게 이 사이클이 구연산 회로가 이런,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화작용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TCA 사이클이.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십시다. 뭐, 근리 욕심, 당신생회로도 있고 한데, 자, 여기는 우리 인체와는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 보세요